조금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 운너운너 이게 뭔가요? 이거 뭔가요? 그래서 우리 도루묵을 찾아서 2년 만에 다시 고성 고성을 왔습니다 오늘은 대상어종은 농어 쏘가리 오늘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할 거는 통발 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고기는 혹시 모르는 저기 주례 선생님 아직은 시즌이 도래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올지 안 나올지는 갓블레스유 이렇게 던지고 10분 뒤에 봅시다 통발은 1인 1통발이 원칙이다 <웃음> 불안하다 아무것도 없는데 저번에 너무 쉽게 잡았나 역시 인생은 신의 가우대로 움직여 늘 희망을 꿈꾸지만 갓은 블레스유 해주지 않았다 작년 재작년과는 다르다 수원도 다르고 해류의 흐름도 다르다. 나만 혼자 달라져 있다. 어, 지금 아직까지 도루묵이 안 나와요. 어, 오늘 저는 도루묵을 못잡으면 아무것도 먹지 않을 거예요. 다음날이 되니 수온이 더 떨어져서 인듯하다. 역시 남수의 여복은 나왔다 면안 잡을 수가 없는 도루묵이 가득 있었다 가득 들었죠? 쓰린 마음을 맥주와 옆집에서 잡은 분으로 달래본다 <놀람> 음. 남수사진엔 포기라는 건 없다 포기라는 건 남수를 거부하는여자들에게만 적용된다 뭘 모르는 여... 아 어떻게 해또어저께 6시 이렇게많이잡았게많이잡어야 진짜 크다. 저어럼 저기 어획 남획을 하시면 안돼요이러어들게이렇게 어, 잡지 못하시겠지만 요주도어할게요 어, 아따 어게행요하구만 행복. 행복이 별거던가. 허전함이 있어도 행복할 순 있잖아. 여기 한국에는 온천이 있어요. 지금 여기는 지금 흐르는 이 물은 따뜻한 물이에요. 아! 아, 저. 와! 와! 와! 와! 그그그 와! 아, 따뜻한데요. 와! 이런, 우와! 우와! 우와! 우와! 아, 진짜, 가자! 이번에 안 나오면, 다신, 또 하지. 한번 해봅시다. 우! 웬만하면, 야간에 테트라는 안 오려고 했다. 하지만, 상황이 급박해지다 보니,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. 진짜 웃겼겠는데, 이거? 저기 많이 있구나, 보이네. 도로목은 사실 눈에 보여야 할수 있는 낚시다. 이번엔 눈앞에, 바로 눈앞에 보인다. 많이는 안 들어오네. 다 수컷이네. 이거 그 산란이 다 끝났나봐. 그치. 이제 암컷은 없고 수컷만 잡힌다. 나고자 새끼. 음, 먹을만치 잡았기 때문에 남자답게 빠져야지. 와. 네 마리. 자, 자 이게 뭔가요? 리네 마리. 네네 마리. 네 마리. 왜 그렇게 못 빼시죠? 긴장하셨나요 하나, 마리. 네네 어, 하나, 네마네 신의 축복 그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돼서 저는 만족합니다 이제 불이 나케 3시간 동안 가서 또 정리를 해봅시다 인생은 정리지 나 남수 같은 경우에는 집에 계속 있다고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아요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대로 그러면 또 밖에 나오면 스트레스가 또 풀리느냐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이 끊임없, 끊임없는 끊임 없이 스트레스충 이거는 스트레스가 끝이 없는 거지 진짜 끝이 없어 내 스트레스는 어, 놀라울 정도로 끝이 없어 마르지 않는 셈과 같은. 그래도 이게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으니까 될 때까지 또 하는 데까지 또 해봅시다. 장어 봐야죠. 너무 막혀.